빡빡 밀고 다니는 후배가 있어요. 어느 날그 후배랑 둘이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갈 택시를 잡으려고 대로변에 있었습니다. 어? 아우씨다, 채이라아우나 어, 나요. 아유 이 씨.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네. 아유 이거 나 지금 할부도 팍 끝났는데 하나 좀 뺐어. 마. 아유 그잘 찾아봐. 왔따 두고 온거 아니야? 생각 좀해 봐봐. 음. 잠깐만. 기다려 봐요. 아유, 나 고객센터에다가 전화 좀 걸어가지고. 구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. 어? 야! 그거 네 핸드폰 아니야? 아, 뭔 소리야! 내꺼, 거, 내거 잃어버렸다니까! 이거지. 내거 아니야, 이거 형. 취한 거 아니에요? 잠깐만, 잠깐만. 아, 걸렸어, 걸렸어. 어, 저기요, 아가씨. 네, 안녕하십니까, 고객님.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정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아 그러십니까 정지를 핸드폰 번호가 여쭤리시나요? 010 1 2 3 4의 5678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? 어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정지 요청하신 번호는 고객님이 지금 거신 핸드폰이랑 같은데요? 아뭔 소리야 지금 응? 어? 내 핸드폰으로 그럼 내 핸드폰 정지시켜달라 이 말이에요?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?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바보로 하는.. 응? 어? 아니 그 진짜로 이거 정지를 시켜달라고요 누가 주소가지고뭐 해외통화라든지 보이스피싱 하면은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? 아네 알겠습니다 정지시켜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성공했어 <웃음> 어, 어 택시 왔다 택지 아유 내일 네, 뵈요 어 <웃음> 멋져서입니다 빠빠이 네이 회장님 네 갭시다 네, 고고고고고 그런데 그런데 다음날 녀석은 출근하지 못했어요 택시기사님이 아무리 깨워도 녀석이 일어나지 않는데 당황한 기사님은 이 후배가 머리가 완전 빡빡이라서 스님인 줄 알고 후배가 사는 동네 절 근처에다가 내려놨다는거예요 아우... 어디요? 그 갔다 오제 너무 달렸나? 아니 이놈의 택시기사는 또 어디로 온 거야? 나 미치겠네? 아우 나 또... 야! 어? 전화는 또왜안 되는 거야? 아우 젠장? 허아 우 젠장... 아우, 아우 장난! <목소리>